네 안녕하세요. MD홍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찬 안 받고 내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을 광고요 대놓고 광고 첫 번째 제품 자, 들어볼까요? 이 제품은 저희 스테디셀러고요. 120A짜리 파워뱅크입니다. 실제 용량은 123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왔고요. 올 초부터 KC 인증 작업을 해서 드디어 K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생산해서 여러분께 직접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세계의 시거잭과 시거잭 다 아시죠? 캠핑용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자예요. 그리고 두 개의 USB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뭐 전량계가 달려있고요 뭐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충전을 하거나 사용하실 땐 스위치를 켜고 하셔야 돼요. 스위치를 끈 상태에선 충전도 안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끄면 천천히 꺼져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도 조금 바꿨습니다. 기존엔 6개월이라고 했는데요. 무상 AS기간을 1년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억짜리 화재보험도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지더라고요. 캠핑을 시작하면서 배터리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소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올인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품 보면 예쁘고 가볍고 그리고 어, 220V 출력도 바로 뺏어 쓸수 있어요.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제품의 용량은 대부분 50에서 60A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룻밤 잘 생각 아니고 밖에 나가서 저녁때까지 있으면서 핸드폰 충전하고 또는 노트북 충전하면서 뭐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 그런다. 좀 선풍기 좀 틀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로는 충분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220V 출력은 대략 300W까지 사용 가능해요. 300W면 선풍기랑 냉장고를 돌리면서 또뭘할수 있을까? 조명 정도를 LED 조명 등그 정도를 킬수 있을 거예요. 근데 300W 가지고 또안 되는 건뭐 조그만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잠깐 나갔다 오는 건 괜찮은데 요새 차박이란 걸 하죠. 차박은 어떤 캠핑이라기보다는제 생각엔 생활의 연장 같아요. 뭐 6개월에 한번 가는 것도 아니고 차박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매주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어디로 갈 목표지도 정하지 않아. 가다가 괜찮은데 있으면 차 세워놓고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거의 생활이죠. 그런 차박에서는 사용이 좀 부족해요. 아무리, 날씨, 아무리 날씨가 아무리 날씨 좋아도 봄과 가을에는요 밖에서 전기매트 없이 잘수 없습니다 최소 12V 전기 아주 적게 먹는 12V 전기매트라도 한장 필요해요 12V 전기매트의소비전력은 대략 80W 정도 됩니다 80W 가지고 하룻밤 10시간 정도 튼다고 해보죠 그러면 800W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 사이에 선풍기 잠깐 틀고 낮에는 선풍기 들고 밤엔 장판 틀어야 돼. 핸드폰과 노트북도 조금씩 충전하려면 최소 80A짜리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하룻밤 자는 용도로는 약간 부족해요. 정말 사용이 편리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벼운데 근데 이 120A짜리 배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버터를 가지고 있다면 한 5분 정도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햇반도 데울 수 있고요. 잠깐씩은 좀 출력이 낮은 커피포트 있죠? 1500W? 그 정도 그 정도 커피포트를 돌릴 수도 있고 핸드폰과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선풍기도 쓰면서 그리고 작은 냉장고도 사용하면서 전기장판을 하룻밤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용량 와트로 환승하면 1 4 4 0 약간 좀더 나온다고 했으니까 1500W 정도 돼요. 제 생각에 이 배터리는 차박에 필요한 최소 용량의 배터리에요. 네, 이번엔 일어났고요 두번째 제품. 야외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접이식 태양광 패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패널을 펼치기 전에 가방을 열어볼게요. 가방을 열면 가방 안에는 컨트롤러와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 번 개선이 됐는데 이게 뭘까요? 슈! 이 다리를 이용해서 펼쳐볼까요? 네. 자, 펼쳐봅시다. 이렇게 펼치고 들고 다리를 펴주세요. 왼쪽도 펼게요. 자, 어떤가요? 딱 햇볕, 햇빛 각도에 맞게 잘 펴졌죠? 네. 이 제품은 여러분들 의견을 계속 반영해가지고 다리를 달고 여러가지 가방이라든지 손잡이 이런 부분들을 계량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인산철 배터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대 200W, 200W짜리 태양 접이식 태양광 패널이고요. 햇빛이 좋을 때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충전량이 14만폐 정도는 훌쩍 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침 뭐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충전을 한다 물론 충전할 때 가끔씩은 햇빛 방향으로 옮겨 지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종일 충전하면 80A 정도는 거뜬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저희가 꼭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제품에는 어떤 컨트롤러가 달려 있냐면 이 제품 e p e v 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중국산 컨트롤러인데요 사실 상용으로 판매되는 컨트롤러 중에서는 제가 아는 것 중에선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 있죠? 이런 거 달려있는 제품이 있어요. 무게만 해도 한 5배 차이 나. 이게 2 0암라고 적혀있거든? 이건 15암펴짜리야. 네. 무게 차이가 5배가 나는데 이게 20, 이게 15야. 가격 차이는 한 5배? 그 정도 나요. 이게 어떻게 20을 견디는지 모르겠지만요. 요 컨트롤러를 달았고요. 아마 접이식 태양광 패널에 이런 고급 에피솔라 제품을, 단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자, 이렇게 했고, 요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에 보면 전선도 같이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림만 보시면 돼요. 영어 몰라도 돼요. 이 그림은 뭘까요? 태양광 패널 그림이에요. 네. 이걸 어디다가 꼽아? 패널. 에 꼽아. 여기 보면 배터리 그림 있죠? 네. 배터리 꽂고 꼽아 주시면 끝이에요 네,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효율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이 제품이요 이따가 케이시 엔진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제품 저희 태양광 패널이었고요 자 이제 다시 접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제품 저희 야심작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그 접이식 태양광 패널에 사용했던 그 출력 1 5 a 짜리 이피솔라 태양광 컨트롤러 요거 저희가 올 초부터 이피솔라랑 접촉을 해가지고요. 이거 한국 수권을 얻었습니다. 아 수권은 한국 독점계약권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그 정도 얻었고요. 그 수권 얻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최초 최소 주문이 1억 정도. 물건을 질러야지 숙권이 나오는데 아막 사정사정하고 해가지고 그반정도에반 정도 물건을 구입하고 숙권을 계약했습니다 그래 이, 이, 이 제품만 우리 창구에 천 개가 있어 <웃음> 무시무시하게 있지 네. 근데 천개 질릴 때 생각이 있었던 거야 네. 왜천 개를 질렀을까요 어. 그천개다 판매할 자신이 있으니까 네. 네. 요거 15A짜리 출력이고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14.6V 인산철 배터리에 최적화시켜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XT90으로 원래 제품은 뭐라고 하지? 생전선이 노출돼 있어요. XT90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산철 세팅이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큰 출력으로 납배터리를 충전하면 무리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정도 출력은 여러분들 납배터리에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납배터리 음. 같은 경우는 그래, 자동차로 충전하지? 납배터리 네. 최대 충전 전압은 14.4V예요. 근데 일부 차는 15V 가까이 충전시키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15V로 계속 꽂으면 약간 수명이 줄어드는 정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리튬이온은 배터리가 두종류예요세개 직렬로 연결한 완충전압이 12.6V인 제품과 레알을 직렬로 연결한 사이스라고 불러요. 완충전압이 16.8인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확인하려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충전기 뒷면을 보세요. 완충전압 출력 전압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완충전압이 충전기에 안 적혀있다 그 충전기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버리세요 딴거 쓰세요 <웃음> 아 위험해요 네 <웃음> 네. 진짜 위험해요 충전기는 그리고 리튬이온은 과충전 조금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팝콘처럼 오, 폭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완충 전압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세팅해서 출고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세팅해서 출고하려면 저희 직원이 포장 다된거 뜯어야 돼, 파워뱅크 가져와야 돼, m t o 공 꺼내가지고 연결시켜야 돼, 또 하나씩 버튼 눌러가지고 세팅해야 돼. 세팅하는 데 작업만 10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세팅 뒤 추가 5천 원을 받겠습니다. 어떤 경우 리튬이온 3S 4S. 그럼 나머지 어, 인산철 배터리랑 앞 배터리라면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천개 팔 자신 있다고 했죠 네. 자, 어떤 분들에게 이걸 추천드리냐면 여러분 중에 알리나 타오바오에서 접이식 태양광 패널을 직접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태양광 패널엔 이런 PWM 이런 제품이 달려있어요 이거 위험하고 가끔 배터리 과충전도 시킵니다 그리고 충전 효율도 안 좋아요 이거 떼어내고 이거로만 바꾸세요 그러면 충전량이 최소 20 많게는 30%까지 증가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얘는 엄청나게 안전해요 여러분들이 산업용 말고 특수목적 말고 그냥 일반 소비용으로 나온 제품 중에서 EPF보다 좋은 제품은 한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어요. 두 번째, 어 캠핑카에 막 태양광 패널을 여러 장 단차는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차냐면 차박용 차. 여러분 차박용 차에 패널을 한 장만 올리신 분한장 최대 300W까지 가능해요. 눕혔으니까. 한 장만 올린 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차에 이런 게 달려있다 그냥 무조건 이걸로 바꾸세요 이거 15,000원짜리인데요 효율도안 좋고 가끔 과충전도 돼요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이걸로 바꾸시면 충전 효율도 분명히 증가하고요 보다 안전한 태양광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단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 300 w 를딱 달았는데 전에 어떤 차 봤거든. 낮에 아무리 뭐 뜨거운 햇빛 밑에 갖다놔도 6암페아, 7암페아 그래요. 그런 분들 이걸로 딱 바꾸면 수평설치해가지고 를뭐 14암페아까지는 극적으로 안 나요. 와 근데 최소한 9암페아는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1 0 0 w 부터3 0 0 w 까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제품은 전동 드라버입니다. 이 제가 작년 겨울에 노트북을 수리하러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다녀왔어요. 딱 가면 노트북 수리하러 본적 있나요? 네. 여기 앞에 노트북, 핸드폰은 맡기면 들고 갔다가 들고 나오는데 노트북은 창고 앞에 앉아있으면 바로 앞에서 기사님이 그 자리에서 분해해가지고 부품을 갈아준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 뭐 분해할 때는 몰랐는데 노트북을 조립할 때 보니까 뭐가 이상해. 드라이버를 보고 있는데 전동 드라이버가 느낌이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야왜 뭐냐면 그림인데 나사가 굉장히 작잖아. 네. 잉 하다가 딱 하고 완전히 멈춰. 음. 느낌이 너무 좋았어. 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사님한테 저 드라이버 잠깐만 줘보세요. <웃음> 받아가지고 그 모델을 사진을 찍었어요. 음... 사진을 찍고 나가지고 그걸 중국에서 찾았지, 공장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한 1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몇대 있어요. 샘플을 구입해가지고 직접 돌려봤는데 이건 진짜 대륙의 실수야. 네. 왜 대륙의 실수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시연해서 보여드릴게요. 문제 제품은 요거야 디자인 보니까 디자인 둘 중에 어떤 게더 좋아요? 비슷한데요? 그나마 거의? 근데? 비슷해 차이도 안나 네. 눈으로 봤을 땐네 거의 차이도 안 나죠? 근데 요게 더 비싸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디자인 더 좋은 거 이건 더 비싸 음. 어때요? 그러게요. 디자인 괜찮죠? 괜찮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하나씩, 돌아가는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꼽았고요. 볼게한 번. 근데, 미지를 사도 이런 느낌이야. 음... 소리 들리죠? 봤지? 토크, 아무리 맞춰도 토크 기능이 있다는데, 있는지 모르겠어. 요런 느낌입니다. 네. 중국산 싸구려. 중국에서 제일 비싼 거 중에 하나 이것도 돌려볼게요. 약간 헐겁네. 얘는 토크 기능이 있어요. 느낌 요정도 그리고 돌릴 때 어떤 토크가 어떤 느낌이에요? 힘으로 밀어 멈추긴 멈추지만 나삼 벌써 망가졌다. 세 번째, 문제의 제품. 이 제품 여러분들이 LG전자 서비스 가서 확인하실 수, 수 있어요. 직접 눈으로. 가가지고 기사님들이 쓰는 전동 드라이버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기사님은 이거는 이 서비스 다다 다 이걸 쓰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부천점이거든? 부천 LG서비스센터에서만 씁니까? 그니까 그 기사님이 놀라운 걸로 알렇죠 LG 전차 전국 서비스 센터에서 이 제품을 쓴대요. 왜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거 분해했다가 조일 때 다른 거 쓰면 기판이 나간대. 힘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이걸 쓴대. LG 기사들은 보여드릴게요. 빠르죠. 틀렸죠. 자. 됩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들릴게요 보이나? 이렇게 되나? 네. 토크야. 여기서 멈춰. 근데 꽉 줄여져. 아, 아 대변인이 멈춘 게 아니라. 네가 멈춘 게 아니야. 아 좋지. 왜 LG전자에서 쓰는지 알겠지? 아 근데 이거 본다고 LG가지는 말아주세요. l g 보다 좋대요. LG기사님들 말로는. 괜찮은데요? 소리도 맨처음게 조금 덜커덕거렸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쓰시려면 적어도 두 개를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요? 이게 투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큰 나사용이랑 작은 나사용이 따로야 제품이 사이즈도 어? 틀리죠? 네요거는 노트북이나 네. 핸드폰 같은 거분할때 쓰는 거요거는 그거보다 좀큰거분할때 쓰는 거예요 어... 그냥 이걸 가지고 어... 쓰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장 엔진어한테 물어봤어. 네. 이게 니네, 똑같이 생긴, 똑같아, 생긴 거. 뭐가 달라? 생긴 거 똑같은데 니네 건왜 이렇게 좋냐 물어봤거든? 답변이 뭔지 알아? 뭐예 어. 안에다가 모터랑 네. 이 토크. 네. 어, 멈추는데 쓰이는 부품이 일제일 썼대. <웃음> 아, 아, 정말 정직해. 네. <웃음> 네. 자, 일제일 좋은 부품이 있대. 그걸 뜯으면. 써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일제보다 좋게 만들었어요 음 부품 조합을 잘해가지고 음 핵심 부품은 모터, 토크까지 일제라고 합니다 <웃음> 네, 이거는 제목을 어떻게 보실까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동 드릴 대륙의 실수 그런 식으로 보실까요? <웃음> 네, 이렇게 정말 대륙의 실수급 전동 드라이버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뭐 저희 광고 방송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